반갑습니다. 초롱부동산 TV 소장 방인선입니다. 어, 그동안 초롱부동산 유튜브에는요. 재개발과 관련된 세금관계, 어, 또 자격관계, 또뭐 매물도 물론 있었지만 어, 이런 재개발 진도관계 어,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영상을 올려드렸던 게 있습니다. 투자를 할 때, 뭐, 재개발 물건은 감성가는 어떻게 되고, 입주권은 뭐며, 분양권은 뭐며, 이런 다양한 내용들을 올려드렸었는데요. 사실, 소롱부동산 유튜브를 처음부터 좀 꼼꼼하게 건너뛰지 마시고 쭉 정독을 해가 들어보시면, 재개발에 관련돼서는 많은 내용들을 제가 넣어놨습니다. 뭐, 유료로 강의해도 될 만한 그런 내용들도 유튜브 안에 다 풀어서 올려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챙겨서 들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근데 그 내용 중에 대체주택에 관련된 영상 올린게 제법 몇 개가 됩니다 근데 그몇 개를 이제 쭉다 들으시면서 아 대체주택으로 집을 한 채를 장만을 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아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막상 당사자 본인들이 갖고 계신 그 집의 경우를 이제 대입을 하게 되는 거죠 컨틀러 우리가 어, 재개발이나 재건축 그런 어, 그걸로 개발이 되는 그런 곳에 내가 집이 한채 있다라고 하면 가장 큰 틀로는 대체주택으로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먼저 어, A를 재개발이 되는 집이라고 치고 B를 새로 살려고 하는 대체주택으로 해당이 되는 집이라고 치면 A는 언제 A는 언제까지 사야 됩니까? A는 오늘 아까 상담 예약을 하시고 오신 사장님이 이제 이런 질문을 이것도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질문이 그리고 오늘 다뤄드릴 이 영상 내용도 제님 유튜브 오랜 구독자시라고 하시는데도 어, 소장님 제 케이스는 이렇는데아 이거 조금 그래도 어디 찾아보니까 답도 붙뜩못 찾겠으니까 소장님이 답을 좀 주세요 하고 주셨던 질문이 있어서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답변을 영상으로 드리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해놨었기 때문에 어, 뭐 이야기가 옆으로 가고 있네요 어, 대체주택을 살수 있는 요건이 될 그런 원초적인 재개발주택 A는 언제까지 사야 되냐면요 그 사업구역이 관리처분인가가 나기 전까지는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 원조합원이 되셔야 되는 거죠 관리처분이 나고 나서 집을 사게 되면 어떤 자격이 되나요? 그거는승계조합원입니다승계조합원 성계조합원 자격을 가진 분한테는 대체주택의 혜택은 없어요 대신 이제 종전주택을 완공 후 2년 안까지 긴 기간 동안에 비과세로 팔수 있는 그런 꼭 3년 안에 안 팔아도 긴 기간을 비과세로 팔수 있는 그 기간의 혜택은 주거든요. 혜택이 서로 다르죠. 오늘 이제 전화를 주신 분은 재개발 지역에 집이 하나가 있는데 그 집이 사업생인가가난 거예요. 그리고 아직 관리처분은 안 났습니다. 이렇게 사업생인가가난 지역에 이제 재개발 집이 한채 있는 상태에서 소장님 대체주택이 되는 집을 살려고 하는데요. 근데 지금 재개발되는 그 집이 남편 명의의 단독 명의입니다. 근데 새로 살려고 하는 대체주택 혜택을 받고 싶은 집은 어, 부부가 공동으로 살려고 해요 어, 이렇게 하나는 남편 단독명의고 하나는 남편과 아내 두 분의 공동명의일 경우에 그러면 대체주택 그 비과세 요건을 다 갖춘다고 라 하면 뒤에 산그 대체주택은 비과세 혜택을 남편 명의하람 저랑 반반이니까 재개발이 남편 통째로 명의 단독 명의니까 그러면 대체주택은 혜택을 절반만 봅니까? 아니면 부부니까 그냥 어엿비여겨서 공동명의라도 그 집을 통째로 다 대체주택의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 혜택을 봅니까? 이게 질문이었어요. 결론 뭐일 것 같습니까? 이게 실시간 채팅 같으면 비과세다 1번 반만 비과세다 2번 뭐 이렇게 그걸 하겠구만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저 혼자 떠들고 있는 거라 근데 그 답변을 어, 제가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됩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어, 드리면서 그래도 자료를 봐야 안 되겠습니까? 뭐 저도 또제 혼자 다 맞다고 말씀드리라고 확답이 되는 건 아니니까 오늘 답을 찾아서 유튜브에 정답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하루 일과를 블로그까지 다 쓰고 마치고 난 뒤에 퇴근할까 하다가 오고 약속했던 게 생각이 나서 국세청 홈택스 여기, 여기 들어와서 자료를 찾았더니 마침 9월 20일, 올해 9월 20일 날 등록된 질문이 여기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똑같은 질문이에요. 이 질문이 혹시 그 사모님이 오신 질문이 아닌가 싶을 만큼 너무나 똑같은 질문을 전화로 주셨던 상태였거든요. 여기 살펴보시면 음, 집이 A주택과 B주택이 있는데, 요 A는 남편 단독명이, 갑 단독명이. 요거는 그요 올라와 있는 요 자료에는요 2008년도에 갑어 단독 명의로 A를 취득을 했어요 근데 요게 2015년도에 사업시행인가가 났습니다 사업시행인가 2015년도에 어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재개발이 되는 거죠 갑 단독 명의로 재개발이 진행이 되는 이제 신호가 떨어졌습니다. 사업 시행 인가가 났으니까 이런 어, 상태에서 2017년도에 이 B라는 집을 갑과 어리 부부가 공동으로 B 주택을 2017년도니까 이 집은 2015년도에 사업 시행 인가가 났으니 사업 시행 인가 후에 부부가 공동으로 B 주택을 취득하여. 공동명의로 각각 지분 2분의 1로 B주택을 취득하여 여기까지 설명 이해되시죠? 그리고 사고 난 뒤에 이제 계속하여 거주하다가 2022년 8월, 올해 이제 요 집을 2022년 8월, 어 올해 준공이 됐대요. 준공이 아 2022년 8월에 A주택이 준공이 됐습니다. 재개발이 완공이 됐어요. 요게 아니고 요 A가 완공이 됐습니다. 올해 완공이 돼서 이제 B주택을 요거를 2022년 8월에 처분을 하려고 해요. 처분을 하고 그동안 거주를 하셨겠죠. 요걸 처분을 하고 이제 요 재개발 완공된 A주택으로 값 단독 소유의 집으로 B, 값과 얼 공동으로 갖고 있던 요 대체주택을 처분을 하고 실입주를 하려고 해요. 제가 아까 짚어드렸던 그거하고 똑같은 상황인 게 이해가 되시죠? 이런 상태일 때 이제 질문이 위, B주택 전체에 대하여 아까 A가 단독 소유 재개발이었고 그 다음에 어, B주택은 어, 갑소유의 단독이었고 B는 갑과 을이었잖아요. 각각 1분의 1씩이었고 B주택 전체에 대하여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요? 이게 질문입니다. A가 가이 소유했으니까 B도 갑 지분만 비과세 됩니까? 아니면 갑을 공동이지만 다 몽땅 전체에 대하여 B주택 전체에 대하여 대체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까? 이게 질문이에요. 답변 뭘까요? 앞에서 답 드리면 영상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땡땡땡이라고 답을 드렸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답은 밑에 내려가 보면요. 귀상담의 경우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여기서 키워드가 뭘까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요거는 어 1세대가 그냥 1주택을 소유를 한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어, 1주택을 소유했던, 그러니까 A주택 하나만 값이 어 갖고 있던 그게 1세대잖아요. 그죠? 소유한 1세대가 재건축 기간 동안에 거주 목적으로 지득한 여기 1주택을 소유한 1세대 범위 안에는 일시적 2주택 상태도 이렇게 봐줍니다. 하나 처분할 조건이기 때문에. 과세로 파는 거는 당연히 1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일시적 2주택까지는 여기 허용을 해주거든요. 어, 그렇게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재건축 또는 재개발 기간 동안에 거주 목적으로 취득한 대체 주택 B. 아까 요거 우리는 B는 각과 어리 공동으로 소유를 했었죠. 요걸 양도하는 경우,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렇게 돼 있죠 봐주는 거예요 그냥 1세대 집이니까 그럼 아래 요건은 뭐냐 어, 취득해서 1년 이상 거주할 것그 다음에 완공된 후 2년 안에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새 아파트 들어가서 A집이 완공이 된는데 들어가서 전 세대원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합산 1년이 아니고 계속하여 거주할 것 이거 충족하고 그 다음에 어 들어갔잖아요 어 채택한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안에 대체 주택 뒤에 산 집을 팔것 이렇게 돼 있죠 완성되기 전에 1년 그 거주요건 요것만 충족한 것 같으면 아무 때나 팔아도 되고 최종 완공된 2년 안까지는 대체 주택을 팔아야 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체 주택 요건 갖추면, 뭐, 된다 해놨죠. 더 이상 다른, 뭐, 토를 달게 여기는 없죠. 그죠? 어, 그 다음에 아까 요 요건들을 다 이제 그 충족하는지는 관할 세무서에서 사후 관리를 다 합니다. 뭐, 된다라고 돼있죠. 1세대로 보는 거니까 되는 것 같습니다. 부부 공동위인 경우에는 안 된다. 단독 명의 대체주택만 된다. 이런 말 없잖아요. 그냥 동일 세대이기 때문에 단독 명의로 사나 공동명의로 사나 된다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이 질문에 어 그냥 갑 소유 갑 소유 반만 된다 그러면 귀지의의 경우 뭐갑 소유 뭐 절반만 뭐, 뭐 그게 됩니다. 이렇게 답이 왔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질문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자료가 있어서 오늘 답을 찾아 드렸습니다 좋은 참고 자료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어, 초롱부동산 그 단톡방은요 음, 단톡방 자료는 요 영상 밑에 보면 글자가 막 적혀 있죠 제목도 적혀 있고 설명도 적혀 있고 그 글자 오른쪽에 보면 밑으로 가는 이렇게 뾰이 모양 그 표시가 있어요 화살표 비슷한 그걸 클릭하시면 밑에 글자 설명이 막 뜨는데 그 글자 중에 더보기를 누르셔야 링크가 창이 다 뜹니다 그 창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지금 단톡방이 3개인데 1번, 2번 방은 2번 방은 한 서너 명이 들락날락 여유가 남았다가 찾다가 이러고 있어요 3번 방에 여유가 있으니까 거기 들어오시면 매물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소장님 이제 조정이 불렸으니까 우리 집을 사기 좋은 금매 가격으로 조정했습니다 저희 집좀 팔아주세요 하고 매물이, 매물 그 일지에 몇 페이지가 되도록 접수를 받았어요. 그거 다 정리를 못해서 못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어, 그런 상태고요. 그런 중에 이제 또 아주 괜찮은 지역에, 어, 괜찮은 적당한 금액의 그런 또 물건들은 임자들을 또 찾아가고 있는데요. 덩치가 큰 매물들은 지금 현재 부동산 시황이 조성이 풀렸지만 DSR이 아직 적용이 되고 있고, 어, 그 다음에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대출을 충분히 뭐풀 대출을 해서 어떤 투자물을 사야지 하는 그런 마음은 많이 위축이 되어 있어요 그 매수심리들이 근데 대출을 크게 보태지 않아도 되는 뭐한 2억 아래쪽 한 2, 3억대 뭐 그런 정도 뭐 그러면서 도 금액이 좀 조정되어 있는 그런 금매들은 거래들이 있습니다 어느새 지금 10월이고요 올해도 어느새 섭달 남았네요 오늘 달력을 벌써 뭐 누가 선물로 들고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웃음> 세월이 왜 이렇게 빠른가 하고요. 어, 부동산은 지금 대출이 조금 풀려주면 움직이고 어, 미국의 금리가 적어도 더 이상은 오르지 않는다 하는 어, 그런 시그널이 좀 나오고 물가가 어느 정도 잡혔다 이렇게 되면 분위기가 좀확 반전이 될 테지만 그 전까지는 덩치 큰 매물들은 움직임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 내가 이제 꼭 평상시에 얘기는 어,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그 구역이 있다라고 하면 어, 평소에도 좀 유심히 들어보셔야 됩니다. 매매 금액들이 조정이 되기도 있는 그런, 되고 있는 그런 또 어, 구역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네요. 어, 대신 그렇게 하시되 항상 어, 세금이라든지 이런 관계는 또 어, 절세를 잘 하셔야 재테크가 되잖아요. 어, 우리 집을 비과세로 팔면 예를 들어 10억인데 세금을 내고 팔면 12억에 팔아도 부부 공동인 경우에는 그 양도 차익이 별반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비과세 구간에 있는 분은 가격을 조금 조정하더라도 비과세로 파시는 게 최근에는 워낙 집값들이 고가기 때문에 그런 혜택이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게 아닌 것 같으면 아주 길게 그냥 지금 그 비과세로 파는 것보다 세금 내고도 수익이 더날 때까지 길게 가져간다 이럴 때는 그렇게또 작전 짜시고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산은 지금 비조정 지역이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1억이 넘는 걸 사시더라도 두채까지는 취득세가 중과가 안 됩니다. 6억 이하는 그냥 1.1%고요. 10억 초과는 3.3%고요. 6억부터 10억 그 미만까지는 양도가액이 만약에 억대라 그러면 7억이다 그러면 7억 나누기 1억 그러니까 7 어, 나누기 3 곱하기 2 빼기 3 그게 요거에서 10억 사이에 취득세 구하는 공식입니다 언뜻 어, 짧게 훑어드렸는데 그냥 100만 단위로 막지득세가 그 다르거든요 다음에 또 한번 어, 짚어놓고 있습니다 제 유튜브 영상이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음, 일단 대체주택은 오늘 그 올려드린 자료는 부부 단독이든 공동이든 어, 1세대가 그냥 집 하나를 가지는 거니까 대체주택 혜택을 다 보는 그런 그거네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밤 되십시오.